사도행전 47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헤롯의 죽음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돌아옴에 대한 제목으로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헤롯은 그 세상 속에서 왕직에 위치해 있었죠. 유대나라의 왕이긴 했지만 사실은 유대나라는 유명무실한 그런 존재가 됐고 형식적으로 아무튼 유대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 위치에서 이제 양심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의 왕국에 전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야 했는데도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현실적인 그런 정권 유지 <웃음> 그, 번, 그 그것의 번영을 위해서 이제 로마의 아부하고 유대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웃음> 에, 영향력을 끼쳐서 저,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 영, 영예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를 곧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비밀한 방법으로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쨌든지 그렇게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 저는 이 돌아갔고, 가이사리아로 돌아갔고, 그 가이사리아에서, 이제 또, 클라우디오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또, 굉장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 자리에서, 이제,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어, 신의 소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어, 자기에게 그런 영예를, 이제, 스스로, 이제, 구가하고 어, 누리려고 하다가 이제 충이 먹어서 죽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아무튼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을 잠깐 보고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웃음>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입니다. 헤롯이 도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리,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웃음> 아멘 그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반부에는 해로식이 이제 어떻게 죽게 되는가에 대한 배경의 내용이 나오죠. 도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 이 남쪽 이스라엘 그쪽에서 나는 공물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아무튼 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상업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그 들어와 시돈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국민들 가장 안정되게 해줘야, 아, 편하니까. 이제 일단은 그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그 왕의 침소를 그, <웃음> 마틴 그런 신하 블라스토와 친하게 해서 이제 화목하게 에 그렇게 지내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풀고 정치적으로 그걸 풀고 나가려고 했던 거죠. 아무튼 어 그런 즈음에 이제 헤롯이 그 이제 왕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들 앞에서 크게 효율을 했습니다. 나를 택한 것이 이제 글라우디오 왕의 생일을, 그 황제의 생일을 그 기념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아부하는 일로 인해서 그렇게 다그 잔치를 벌인 거죠. 그리고 옷도 아주 아주 그럴듯하게 차려 입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입는 옷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잔치자리에 입는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빛나는 그런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으로 만든 그런 옷을 그렇게 아마 입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뭐, 이 사람이 워낙 정치도 잘 아는 사람이고, <웃음> 백성들한테 인기도 많은 사람이니까 아주 뭐그 백성들을 선동을 했겠죠. 근데 이제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게 사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철저히 이제 그 육체적이 돼. 세상적이 되고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 외모를 치장해 가지고 화려한 걸로 치장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 애를 뛰어넘는 자기 보통은 다 자기 세상 사람들이 자기적인 그런 심성이 있는데 이 나,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것보다도 더 위에 철저히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자기 만족을 취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붙는 사람들이 이게 에코이스트들이에요. 철저히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아, 존경하고 이렇게 존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자기 영광을 위하고 그 안에서 떨어지는 걸로 뭘 자기 그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여기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뭘 무슨 일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또 백성들은 거기에 비호를 맞죠. 이게 일반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하지 않아야 될 일들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그 인간 안에 그 종교 나 희미한 형상 남아 있는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자연의 그외경심을 갖고 아주 신적인 위험에 잘 모르지만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왜 칼빈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번개가 번쩍일 때 잠깐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루터도 그런 걸 보고 사실은 돌이켜서, 그, 그, 사제가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양심이 화임맞은 사람들처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이게 뻔뻔하고, 교만, 교만하고, 방자하고, 뭐 이따 오해도 뭐다볼 것이지만, 아주 자만대고, 거만,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철저히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조금 못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 잘난 게 없어서 그렇지, 그,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 더난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겸손, 이제, 교만이라는 말하고, 이제, 이런 오만이라는 말, 그 자만, 그 교만, 그 거만 이런 말이 다 특징적이 있어요. 교만이라고 할 때는 아주 겸손하지 않은 것,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잘난 체, 굉장히 잘난 체하고 아, 겸손하지 않.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 항상 자기 자기를 괜찮게 생각. 오만함은, 왜, 오만방자하다는 말을 붙여서 말을 하잖아요. 오만방자하다. 아주 시건방지고, 잘난체하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쓸때 오만하다고 하고, 자기를 그 아주 드러낼 때는 자만하다고 하고, 거만하다고 할 때는 아주, 그 이제, 자, 자기, 자기, 자기가 이제 외적으로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아주 뻐이는 거죠. 아주 굉장히 뻐이는 자들. 그러니까 이헤롯은 그, 이제 그 일반적인 양심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뭐, 뭐, 부분적으로도, 일시적으로도 심판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거죠. 나중에. 근데, 워낙 지금 구속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의 그, 일의 길목에서 이제 이걸 아주 방해하는 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현재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일반 그 피조물, 피조물도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알지만. 피적물들의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적물이 피정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양육강식의 그 상태로 전환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들도 원래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길 원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아,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그, 그,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서로 합력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피정물들이? 모든 피정물들이?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여기에 도구가 된 거죠.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심판의 도구가 돼가지고 헤롯이 벌레보다도 못한 짓을 하니까. 시편의 기자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타락상을 보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사실, 벌레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벌레만도 못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주 대낮에 이게 대낮같이 환한 그런 사실로 이렇게 미리 예고됐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그또 특히 또 이스라엘 나라에 어쨌든 왕으로 존재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뭐, 개의치 않고,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과, 자기 번영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용하고. 이 사람이 때로는 예배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을 갖춰서 그런 일도 참여해요. 이 격식을 갖춘 거예요. 격식만 갖춘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늘 움직이는 게, 에, 그 육신대로, 세상의 그, 방식대로만움직여나 그러니까, 아,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충이 뭐어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저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이 일반의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물리치시기도 하세요. 세상 정치가들과 사상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떤 힘의 논리로 누가 요번에 왕이 되고 누가 어떤 연유로 해서 역사에서 뒤안, 뒤안길로 물러났다. 그런 판단을 하고 비평을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다, 아, 하나님의 손에서 주권자이신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죄를 죽는 거죠. 악이 악인을 죽을 거라고, 그, 그, 시편 34편이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강박하게 할자 강박하게 하고 또그 제어할 자를 제어하시는데 여기 이제 헤롯이 그런 그 진노의 그릇으로 어 이제 쓰인거죠. 저제 죄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적인 죽음으로 달려갔다. 사실은 이따 오후에도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 신자들의 그 모든 삶의 굴곡은 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가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은 다 삶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있는 것이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높은 주위에 오르고,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되고, 내가 잘나,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건강하고. 그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사실. 분명히. 그 굴곡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런 세밀한 주님의 그 다스림을 잘 살펴볼 줄 알아. 우리 죄를 죄를 그염 고려해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면 그 어떤 죄라도 그 가벼운 죄라도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그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은 죄의 성격은 불신자들하고 같은데 어약 안에서 궁휼히 여겨 주시니깐 이게 벌이 아니라 징계가 되는, 거예요. 회초리가 되는 거라 사랑이 되는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져도 감사하고 병 들어도 감사하고, 예, 가난해도 감사.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뭐, 그, 주님이 전도소에도 보면 때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철저히 어떤 위치에서도 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가 에게 영광을 돌리며 산상수훈의 말씀이 특히 육장의 말씀이 그런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금식할 때다 이거 자 거기 왜 그럴 때 자기를 보이려고 하면 자기상을 다 받았다.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적인 일도 사회적인 일다 하나님과의 교통 이런 속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릴 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천국백성으로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의 이런 태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또 스, 스스로 된줄 알면 스스로 된줄 알고 스스로 영광을 받아버리고 상을 받아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게 뭐해로대죄의 성격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기가 잘나서 어 부여하게 되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줄 알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신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정금신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도 주신다. 범사에 감사한 거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웃음> 결코 외모로 꾸미나, 꾸미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살아가는 거죠. 벨사살의 경우도 지난 경우 반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그, 그, 왕권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느부한 네살의 경우를 보고, 분명히 보여서 알, 알게 했는데, 벨사살은 그, 그, 그, 성전에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갖다가 수, 술 먹고 말. 이게, 이게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실은 신자들은 그리 도와 하나가 됐으면, 닿는 것마다 다 빛나는 거예요. 다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닿는. 근데 내가 세상에 그냥 갇혀버리고 묻혀버리면 닿는 것마다 더추악 이게 비담, 비담보에 똥을 싼 꼴이죠. 양복 입고 똥 묻히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아주 찬란한 옷을 입혔는데 그 세상에 냄새나는 것을 묻히고 다닌다. 그런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칭찬을 들을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스스로 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예요. 칭찬을 들을 때 태도에 내가 잘나서 목회 잘한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목회 잘하는 것 같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신께서 지식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모든 분별함 성신께서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다 싸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고 싸우니까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신에 의해서 온 거다라고 하는 그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무슨 목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의 경우를 보면 뭐 저는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인데 목사가 된거 같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실은 신학을 했는데 목사가 되려고 한게 아닙니다. 어떻게 봅니까 여기 목사까지 됐서 여기까지만 사실 이 뭐, 저는 참, 어, 참 추한 존재인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해롯이 이 죽는 그런 일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압살롬의 경우가 이제 그 나라의 그 가치와 영광이 뭡니까 그리토도를 드러내고 그리토도의 나라를 드러내는 게그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 아니에요. 그그 그 존재의 당위고 목표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다 빼놓고 아버지 그 왕권을 취하려고 백성들을 앞에 다 왕에게 갈 거를 자기 앞으로 끌어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려요. 그래서 그, 그 지위를 가지고 영광을, 자기 영광을 꿈꾼 거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라 드러내야 될 위치에서 그걸 다 도둑질한, 도둑질한. 해로, 해로도 헤롯, 마찬가지. 이사에서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게 이제 종말의 날인데, 이제 그리또께서 오심으로도 종말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리또께서, 이제 그 역설적인 진리로 이것을 이런 참 진리를 펼쳐 가시는 거죠. 아무튼 그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것 스스로 자기가 뭐신과 같이 된 그런 것으로 추앙받으려고 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사세가 꼭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 피 뿌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방식대로 꼭 그렇게 똑같이 죽었어요. 헤롯 왕이.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 어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악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의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어, 그, 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이제 정해진 경륜이 있어서,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한편으로는,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의인들을 세워가시는 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 변치 않는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제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면을 여기서 보이시는 거예요. 스테반이 이제, 고난 받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계속 유대교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고, 에베소, 저저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 어음 19장에서도 그런 동일한 사건이 나온다고, 했어요. 19장 20절에. 또 이제 위기를 앞뒤에 두고, 이렇게 반전적인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위기를, 세상적으로 위기를 앞두고, 반전적인 일이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홍화하고, 더해 간다. 괜히 누가가 이 말을 여기서 끼어 넣는 게 아니야. 실제 역사거든. 우리가 이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말씀에 착념하고 그 말씀 대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토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 진력을 해요.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건져 보려고 그냥 뭐그 세상 뉴스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냥 정신없이 살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자유한 자로서 물질에도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사단에게도 전혀 저, 저, 저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나가거든 루터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나를 키운 것은 저 적대자들에게 예, 또, 한, 적대자들도 한몫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학이 바로 소개됐다.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생,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적대 세력들의 위경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흥황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항상. 상황, 환경 탓하고, 예? 상황 탓하고, 육신에 핏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모세도 뭐, 이제, 죽을 때그 정신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육신은 그, 겉사람은 날로 후폐해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아유, 나이 먹었는데 뭔 연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뭐, 보나, 이제,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살펴보고 그 안에서 그 살아가요. 주님이 결국 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의 몸이 교회로서 존재하면 그 안에서 부여해지고 충만해지는 게내존재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뭐 나서서 뭐 세상을 다 자기가 주운 드는 것 같아 해도 그 안에서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든든히 그 말씀에 기초해서 든든히 서나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꾸 날마다 변화돼서 나가요. 일반 법칙이나 자연 법칙이나 역사적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 속에서. 그 정도의 교훈을 받는 걸로 어, 우리가 어, 살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주 귀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요. 교훈, 교훈, 그리고 뭐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그,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독, 영어로는 독트린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게 이제 도구마라고 해요. 그걸 교의라고 하고, 예, 교리라고도 하는데, 교의라는 말을 원래 개혁신학에서는 더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그래서 권위는, 권위는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이 그걸 정리할 때그 정리할 때그 주님의 깊은 세계를 다 알지 못해서 그 약간 그 부요하게 충만하게 못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일 교리, 교의 교리, 교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항상 신앙 고백도 그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위에 구속사의 진행을 보면서 이 신자들이 역사적인 안목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그런 게 아, 해로그이 죽을 때 죽었네? 그게 아니고. 죽었는데 말씀이 흥황하는 건 내가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지체로 서 있으면서 그걸 온몸으로 증험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박해가 있고 뭐 인간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고 있어도 진짜 내가 드러내고 나가야 될게뭔지 그게 진짜 역사를 통해서 교 바르게 교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진짜 어, 굴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냥 그래서 그런 걸 아니까 누가가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새로시 죽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홍황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을 다 알고 그 그런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존재하는 나로서 내가 그러면 어디에 전심하고 가야 되는가? 환경은 여러 가지로 메이는 모습이 있지만 에,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 그 완전한 성취 때까지 더 풍요로워. 이 세상은 정, 정말로 갈수록 점점 험악해지죠.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아주 사단적으로도 뭐 점점 험악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험악해. 악인의 권세가 결코 의인의 업에 미치는 일이 없다. 이 125편 김홍전 목사님 찬송에 두게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니 이런 일을 보면서 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결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 그그그것에 아주 숙련되고 세련된 모습을 취해 가는. 뭐 가진 것이 없고 뭐 외모가 그래 해도.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온다고 하는 기록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구속사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가? 세, 세상 역사가들은 이뭐 유대 뭐한두 사람 별볼일 없는 두 사람인데 오히려 이단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고 그런데 유대교한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족족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진전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족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냥 자기 안디옥에 가서 그냥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늘 중심축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의 진행 완성, 거기에 자신을 쓰 자신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 가족도 있고 뭐뭐그 외에 뭐 부, 부대적인 뭐 여러가지 자기 인생의 사업도 있고 하는 거지만 그런 걸다 뒷전으로 놓고 가장 주력해서 나가야 될게 뭔가? 그걸 알고 자신을 들여가는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헤롯의 죽음으로 그 박해의 위험이 사라지게 되니까 의인들의 활동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는 이제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행전을 쌓아가다가 이제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딱 숨어요. 뭐 그렇다고 일을 안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사역을 하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바울 중심의 그 역사가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물러가고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누가는 거기에 예의주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볼 건데, 이들의 활동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디옥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한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돼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획시기적인 기록의 아주 전초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누가는 그런 획시기적인 때마다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 가고 어 있다는 것을 쓰고 있고 거기에 쓰임 받는 인물들을 등장시키는데 여기서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어 그렇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이 이래가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임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그 행동을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기록 속에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알아야 할게 뭔가? 우리는 본문의 사건에서 높이 대신 주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 주님께서 그냥 보안 넘기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결코 악인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들일 수 없다. 오히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그 구편 5절로 6절, 잠언 24장 19절로 24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잠언 24장 19절로 22절,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와와 왕을 경위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말이니 이 말이니, 이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려? 내가 말씀드렸지만, 의인과 선인, 의인과 악인, 예, 네,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죠? 세상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면모를 잘 살피면서 거기에 자신을 들여가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면서 자신을 들여가는 사람이 여기서 이신칭이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 영화로운 상태에 나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교회에서 뭐라고 하건 말건 뭐 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내 행복을 누리고 좀 평화롭게 안정되게 길게 오래 즐겁게 기쁘게 살다가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악인이에요. 악인. 참 악인이죠. 그렇지? 이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누추하고, 비루하고, 아주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 진짜 수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수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수치에 거품을 뿜어내면서 외모를 자랑하고 현실에 그냥 붙잡히고 육신대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길게 살아보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 죄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런 표현을. 네, 늘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수록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목회자가 목회한다고 러면 목회할수록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진짜 수치가 뭔지 모르고 스스로 된자 아주 교만한 것 물론 항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뭐 10편 시편, 10편도 보고 어, 뭐 73편에도 그게 나와 있을 건데 <웃음> 악인들이 죽는데도요 평안하게 죽고 눈도 쑥하게 잘 먹어가지고 몸도 부해가지고 이렇게 산다. 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시험에 들 뻔했잖아요 시인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그다 저들의 결국을 깨달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처서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들의 결국을 보는 거죠. 저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한다 해도 어떤 때는 음부의 권세가 득세를 해서 의인의 무리들이 아예 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어요. 노예에 가봐도 그 큰소리치는 뭐 목사들, 거만한 목사들 있고 뭐 어디 가도 그렇지. 세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아주 동료들을 하대하고 동료 목사, 동료 성도 동료 이게 아주 교만하죠. 스스로 목회하는 사람, 자기 잘난 모습에 목회하는 사람 그러나 잠시 뿐이에요. 궁극적인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악한 자들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주께서 현세에서 악인의 권세에서 그렇게 권전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니엘서 3장 마지막 절, 14절부터 18절까지가 참고 구절인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금금송아지 신상 섬기는 거 배웠잖아요. 눈에 눈에 하나님 없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게그 탐욕이 그 우상숭배인데. 탐심, 탐심에서 말도 그렇게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거만하고 그렇게 오만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대하는 그런 일을 이게 순차적으로 해요. 항상 마음이 그 아주 높은 사람들, 짐짓죄를 짓는 사람들, 마음이 아주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데 신자는... 내가 불 가운데서 죽어도 그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얼마나 선택의 순간 속에 살아갑니까? 이 육신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를 드러내고 그그 그, 그 성격을 나타내고 살 것인가. 계속 선택이에요. 이게 나를 부인해 나를 계속 옛사람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진짜 수치를 아는 사람의 행복이돼 진짜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타협, 항상 타협을 하죠. 자기 행복을 위해 영광을 위해 자신의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난폭하게 구는 것. 그것이 횡포인데 악인의 횡포라는 언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자신의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난폭하게 보는. 항상 사람들 하대하고 자기가 가진 말로 지식으로 명예로 그게 악인들의 횡포예요. 악인들의 횡포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잘난 척하고 방자하고 거만하고, 만하 그런 세력들이 불구, 횡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간다. 이게 신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생명석이 는 아주 그리도의 생명을, 그리도의 생명이 무언가 하는 것을 자기 신, 신행으로 다 보이는 거죠. 주께서 어떤 결과를 내시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냐고 본연의 일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있는, 본문이 들어있는 12장에서만 보아도 교회는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근에 허덕이는 형제들을 부조하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 받은 은사를 쓰기, 쓰려고 자기의 터전으로 나가고 항시 주님의 대속의 본질적인 일들과 관련해서 그 근본적인 회복의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도, 역사의 법칙, 일반 법칙 가운데 살아가도, 예? 철학의 그 철학의 그 논리대로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현상적인 항신 주님의 대속의 본질적인 일들과 관련해서 그 근본적인 회복의 일들을 위해서 애쓴다 이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 단순히 현상적인 해결이 아닌 그 본래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씩 주의 인도를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것도 주의 나라의 전진과 관련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주의 나라의 진전과 관련돼서.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무슨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롭같이 되지 않는 거죠. 신자로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김홍전 목사님그 60년대, 70년대 그. 허다한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다 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 하고 막 광내고 살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냥 몸도 다 실천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선 역사가 됐잖아요. 예? 우리의 전 역사가 되고 선 역사가 된 거예요. 그, 그걸 보고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요. 큰 교회, 큰, 그, 그렇게, 이게 교회를 말이죠, 교회는. 그리토의 몸이 지체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설교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누가 멋있게 설교하고 아주 내, 내 지위를, 내 학식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하고 속에 후련하게 해주면 좋다. 그러니까 나이 교회를 다녀. 그, 그게 소비신학의 그 행태라. 이 공급자는 목사고, 소비자는 성도예요. 그냥 그 말씀 다 판단하러 가고, 즐기러 가는데, 그것대로 살진 않아요. 이 교회 로서 교회로서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이 지체, 그리토의 세 사람으로서의 그 성격을 들은, 이게 교회 생활인데, 설교를 들으러 가는, 예? 네? 자기,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배를 채워줄 일반 스승을 두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살아 보, 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개인 생활하고 혼자 자기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꿈꾸면 이게 되겠냐? 여기서 잘난 척하고 여기 뭘 여기서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무리 속에서 왜 그러냐? 서로를 서로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는 일에 언어를 쓰고 그 물질을 쓰고 행동을 해야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역설적인 그런 그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허망이 어, 아, 이 교회가 괜찮으니까 내가 다닌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교회 교회원으로 사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원으로 그 안에서 은사도 찾고 직임도 찾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본보기를 쓰셔서 앞으로 이방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거 아니에요. 땅 끝까지. 근데 교회는 어떻게 서지고, 어떤,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후대에. 교, 교회들은 이런 방식대로 교회가 이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됨의 실질을 나타내면서 세상은 무슨 어떻게 뭐 어떤 난리를 쳐도 말이죠뭐 어떤 사람이 뭐 최고라고 뭐 난리를 쳐도 그렇게 해야 돼.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나가야 한다. 이게, 이런 걸, 이런 역, 이런, 이게, 간단한 기록 속에서 우리가 그런, 그 행간 안에 드, 들어있는 뜻을 다 캐치해야죠. 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일을 경험하고서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떻게, 에, 닥, 닥, 닥칠 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한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하는데 쉬임없이 그 자기를 들여가려고 지금 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원칙이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헤롯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런 말미암는 결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적일 수도 있고 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대 앞에 분명히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심판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얘기하면 반드시 유기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범죄는 반드시 처리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누가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와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외적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본연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쓰셔서 그 나라의 완성회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슬프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강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10절 그리또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또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는가. 이게, 이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전진하고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니까 저주받는 줄 아는가? 내가 고난을 받으면 성도의 위로가 돼. 우리, 우리 앞선 사람들의 고난이 우리의 그, 견고한 그 밑거름이 된거 아니에요. 앞선 사람의 그 행보가 없으면 우리 현재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유산을 다양하게 주, 주셔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더 멀리 내다보고 또 후대에게 그런 마땅한 것을 넘겨야 돼. 내가 고난을 받으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